안녕하세요.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지난 11월 3일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총성에 잠이 깼습니다. CCTV 모니터를 켜보니까 유해 조수 포획단에 작전 중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생생하게 CCTV에 잡혔네요. 궁금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연과 인간 지난 10월 31일 저녁에 딸을 픽업하고 집에 귀가했는데 10m 전방 앞에 논에 멧돼지들이 있었습니다. 아, 너던마리가 일제히 엉덩이를 제 쪽으로 한채 서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고 지들도 깜짝 놀랐겠죠. 눈에서 불이 나와서 그런지 전부 엉덩이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새총으로 엉덩이를 향해 한방 날렸더니 도망갔습니다. 3일 뒤인 11월 3일 새벽 3시경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두 발의 총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 뒤이어 한 발이 또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CCTV 모니터를 틀어보니까 유해조수 포획단께서 멧돼지 퇴치 작전 중이더라고요. 마침 저희 집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리 집네대의 CC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멀리서 차한 대가 강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다가옵니다. 아 돼지를 발견했는지 포수가 나와서 집앞 논뚝으로 뛰어갑니다. 돼지가 보입니다 네, 두 발의 총성 포수가 쫓아갑니다. 네, 또 한발의 총성. 차량 운전하는 보조가 차를 집 앞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켜고 상황을 파악하러 갑니다. 차량에서 돼지 운반 도구를 꺼내는 걸 보니까 잡은 모양입니다. 아, 돼지를 가지러 가는군요. 네, 저기 옵니다. 아, 그렇게 큰 놈은 아니군요. 한 40에서 50kg 정도 될것 같은데요. 요즘 돼지 개체수가 늘어났나 봐요. 10년 전만 해도 안 보이던 돼지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돼지가 민가에 나타나면 포획될 수 밖에 없는데 산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돼지야 오래 살려거든 그냥 산에서 살거라. 감사합니다.